잘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후체이 맛있게 드실지 요리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아니 없습니다 네, 간단한 거 빼고 라면에 물 받는 거 빼고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메뉴가 준비되어 있는데 저희가 내시는 퀴즈를 맞추시면 메뉴에 대한 레시피를 드리고요 <웃음> 퀴즈를 틀리셨다 하시면 레시피 없이 유의로 보의하시면 됩니다 이거 고문 아니에요? 아무것도 못 맞추면 그냥 생물에 생당 넣고 끓이는 거야? 진짜는 네. 얘들이 맞히는 거예요? 네아 오케이 파이팅 아, 네 호흡도 안 맞아 문제 <웃음> <웃음> 방망이는 믿을 게못 돼요 근데 발에는 슬럼프가 없어요 이 발언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부지 아냐아냐 아냐 박진만 감독 대행님 아 아닙니까아 선수 때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정답은 영국 코치님 맞아요 아, 맞지 네. 그렇다면 강명국 코치님의 통산 도로성공률은 말자 2, 20평? 말자 2, 20평? 아 진짜 너보단 나죠 난 몇이었지? 나 8.. 정답 82% 뭐지? 응. 맞죠? 딱 82%예요? <웃음> 네어오 어. <웃음> 맞다 다 뭐하냐 뭐하냐 <웃음> 강명국 코치님은 이종목에서 갔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야구 선수로 전향하게 되셨는데 이 종목은 무엇일까요? 몸을 딱 봐봐. 육상 선수요. 정말입니다. <웃음> 어, 저희가 먼저 다섯 개 준비했나 세 개를 면봉으로. 오케이. 오케이. 레시피 제공하는. 오, 어, 좋았어. 레시피 제공해드리겠습니다. 뭐냐요 칼국수. 이제부터 그냥 알아서 조리 시작하시면 돼요. 저희가 왼편에 보시면 준비 재료들 다 쟁여놨거든요. 가져다가. 아 이게 포장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? 아... 그래도 코치마트 해주는 것도 좀이상을 쓰지 마라 아이 좋습니다 <웃음> 물 넣, 넣을까? 그럴까요? 닭고기를 먼저 해야 되네 그, 그, 그, 아, 이거 끓는, 끓는 거네 이거 뭐예요? PPL이에요? 아, 그럼 이거 안 찍어줘도 되겠네 뭐, 어느 정도 넣어야 돼요? 닭고기 데칠 수 있을 만큼 넣는 거 아니에요? 아, 아예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? 그냥 지내들끼리 하는 거예요? 네. 아예 얘기 예, 힌트 안 주는 거예요? 우리 레시피 다써 다 있을 텐데. 지금 물 끓을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다 럼맛있을까 <웃음> 배고픈데 지금. 우리 <웃음> 그 성공률이 높은 비결은 무엇인가요? 꽃이미 덕분에. 네. 이미 계셔가지고. 이거는 저 없을 때 하세요. <웃음> 네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 질문은 저 없을 때 하세요. <웃음> 안될까 <웃음> 아주 우당탕탕 난리났네. 어떤 지경인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런 거 맞지? 어 맞아 이렇게 다 넣자 이렇게 어, 맛있게 생겼네 내가 생각하 <웃음> 다른데? 그러니까. 육수는 언제 넣어요야 그거 물어볼 수 있는 찬스 있다고 있 있다 그랬잖아 레시피 네. 힌트 쓸게요 해주세요 <웃음> <애도> <웃음> 이거 언제 넣어야 돼요? 육수도 같이 넣으라고 적혀져 있어요 네 지금도 넣 지금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들이 그녀를 <웃음> 못 먹는 거 <것> 같잖아요 면박 <웃음> 그래? 면, 면 주세요 얘들왜 자꾸 뭐라 하세요 넣을게요 okay. 어 넣어 약간 맛있을 수가 없어 비주얼이 아니야 근데 이에 응. 파는 거면 엄게 <웃음> 맛있어 레시피대로만 하는 거 아, 이거 어. 넣까 그냥? 닫았고 뭔가 어, 좀 갖춰지고 있었네요두분 요리해보신 적 있으세요? 아니요 네. 네. 이런 건 처음입니다 네 근데 아, 네. 그 위해서 요리를 해본 적은 처음인 거예요? 네부모님 네. 어,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부모님이 받아야 되는데 인생 첫 요리를 그러니까. 시작하시는 거죠? 요리 안 하는 게나것 같습니다 많 <웃음> 했을 것 같아서 좀 어, 갖춰지고 있는 것 같은데? 그치? 네저 우주라고 랬어 한다고 <웃음> 이 향이 좀 괜찮아지는데 점점? 대기용으로 가세요. 대기핫 땡. 지금 남았어. 여러 휴가가 주어지면 어떤 걸 해보고 싶으세요? 놀러 가야죠. 저 어디 가고 싶은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? 해외로 가고 싶습니다. 좀. 해외 응? <웃음> 뭐라고? <웃음> 네아 뭐. 어차피 여기 나와 나 나와 아 괜찮아요 <웃음> 방송 많이 해봤다고 알아 이제 현진 선수 그냥 일주일 동안 집에 있을 것 같아요 넌다 그럴 것 같아 네전 그게 좋아요 네, 시원한 데서 좀 놀면서 게임도 좀 하고 꼭 어, 게임 어떤 거 하세요? 게임 피파합니다 피파 아, 그럼 지찬서는 하시는 게임 따로 있으세요? 저도 피파 하는데 누구 중에 부담 맞춰서 누가 더 부품? 예요 제가 없습니다 현지를 넣어 아니 현지를 거의 안 하는데 거의 안 하죠? 아, 거의 안 하죠 <웃음> 어우 어떡해 전에도 했잖아 그건 조금 했잖아요 아니 아니 뭐, 무슨 게임 이야기 하는 거예 코치님은 1주일 네? 휴가 생기면 일주일 하고 싶은신분부탁 저요? 네. 해 봐야죠 <웃음> 아 가족들이랑 펜션 이런 데가고 그 바닷가 보다 개울 이런 데 가서 개울 웃어? <웃음> 저도 개울가에서 많이 놀아봐여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은 월요일 같은 날은 개울 있는 식당을 가서 애들 놀으라고 같이 갈 기회가 잘 없으니까 면을 먼저 넣자 넣읍시다 배고프다 같이 먹읍시다 네 근데 닭이... 먹어봐요 <웃음> 기가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? 어, 어디 먹어봐라 근데 비주얼이 좀... 네, 알았을까요? 한번 아, 먹을볼까요좀 <웃음> 아닌데? 강명국 코치님은 평소 어떤 코치님요나 없을 때 알아보요 <웃음> <웃음> 아, 제가 없어요 욕을 한다니까요 욕안 한다 좋은 코치님 네, 되게 좋은 선배님 같기도 하고 되게 좋은 코치님이고 장난도 많이 치시고 되게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코치님인 것 같습니다 그밖에 없어? 더 많은데 그러면 오늘 촬영이 음... 안 끝나는 것 같아서 음... 다 먹어 내용. 요어맛있다 맛있어. 오! 맛있어요 진짜. 어 <목소리도> 맛있어. 야. 이제 감자 드시그 <목소리도> 지금 닭다리 하나 드시아안 넣어 먹어. 먹어. <목소리도> 맛있지. 음. 맛있 <목소리도> <웃음> 강명국 코치님을 굴비즈들의 대장 굴비즈당에 넣는데 혹시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신가요? 예요 굴비? 굴비들의 대장? 굴비즈? 굴비즈에 들어봤습니다 굴비즈가 뭐야? 근데 왜 굴비즈인 거예요? 그러니까 왜 굴비지? 그 이재현 선수, 김현린 선수, 김지찬 선수 세 분이서 함께 다니는 모습이 자주 포착이 되잖아요 네, 근데 네. 네. 한 분이 계시면 나머지 두 분도 다 따라서 온다고 해서 그런 모습이 불비 같다서 불비 같다아 불비가 엮여져 있는 것처럼 저거 네. 뭐왜 대장이야? 저는, 얘는, 나는 얘들 밖에서 본 적이 있는데 잘챙겨주시니 그래 네. <웃음> <웃음> 맛있다 <웃음> 처음 자기 손으로 하신 요리를 시장님 대접해드리면서 드시는 소감? 일단 맛있습니다. 네. 아 니가 해서 맛있는 거야? 아니 그냥 이 대기요. 자 조금만. <웃음> 네 맛있습니다. 강명국 코치님이 선수 시절에 지금의 김지찬, 김현준 선수를 만났다면 팀 동료로 어떤 조언을 하고 어떤 점을 더 챙겨주고 싶으신가요? 할게 없어요. 조언 할 게. 잘 하고 있어요. 너무 잘하고 있고 좋은 일은 잘 먹고 잘 자고 사람 믿지 말고 <웃음> 그것만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, 저희가 이제 클로징 셀리머니를 촬영을 할 건데 강영구코치님이랑 김지찬 선수가 자주 일루에서 하시는 이렇게 손들어서 아 그거는 지찬이가 결승타나 동점타 칠 때만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 아니에요 딱 있어요 딱그 상황에만 해요 고그 셀러머니랑 이제 김현준 선수 안타 그게 돈이다 셀머니를 함께 해주시는 한 번에 네. 같이 자수 있습니다 네, <웃음> <자. 웃음> <웃음> <웃음> 네. 저희 감명 고침이란 주루랑 이제 수비 파트에서 이제 세심하게 알려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고치입니다 저희 고치이란 저를 이 자리까지 올수 있게 해 줬고.